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모든 말을 다 정복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이제 저희 말만 잘 살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급속 팽창하느라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게 많은데 뭐 어떤 게인지 좀 고민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우선 이런 거 있죠. 이게 상당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밀재배로 바꿀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재배로 바꿀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재배로 바꿀게요. 그러면 이제 특수 식량들, 그리고 특수 재료들 이런 거를 그냥 한 필드 하나에서만 생산하도록 할게요. 이게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. 그 다음에 지금 석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도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어요. 나 이거 꺼버립시다. 나무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고민이긴 한데 나무가 자랄 때까지 좀 시간을 가지고 대기를 해야 돼요. 머리가 아프죠?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데다가 나무를 싣는 공간을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자,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. 저포레스터 있죠? 포레스터 하나 고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살아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한 여기다 지으면 되겠네요. 한 여기다 지으면 되려나? 그래 여기다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자 길을 연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또 집이 멀다고 언급이 돼 있는데 그럼 좀 조절을 할게요 자 하우스를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여기다 짓고 우선순위 둘다 올릴게요 그 얘는 모든 나무들 다 자르고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나무들만 이렇게 록할게더 예, 이상 확장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조절을 합시다. 여기 있죠? 여기에서 음... 어느 게 좋을까? 이걸 빼고 출생화 관리를 할게요. 그래서 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게끔 막아버릴게요. 아,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총 안되면 여기서 이거 짓고 여기서 나무를 수입하면 되긴 해요. 나무 쌓일테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. 아 이런 카드 필요없는데 아니다 이거 트레딩 이 피를 줄이는게 더 낫겠다. 어차피 집이 없는 사람들 떠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피가 5% 밖에 안될거예요 그쵸 5%죠. 아 이것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. 나무가 많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. 이 20%죠? 아유 안해.. 안써안써 그면 여기서 이걸 바꿀게요 자.. 나무 나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얼마..얼마니? 800씩 나가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될것 같아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건설도 안 되고 있죠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도 지어야 되나? 음.. 머리가 아프죠? 자 반대쪽에다 포레스트 하나만 더 지을게요. 여기다 하나 짓고 그리고 하우스도 같이 지을게요. 자 이런식으로 지어봅시다. 나무 도착하면 아이고 다운그레이드 난리 났죠? 음 여기서 뭐하는게 좋을까? 자 운송학 이거 한번 해봅시다. 지금 추워서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나무 도착하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죠? 그래도 피가 싸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. 자, 빨리빨리 만들어. 시간 없어, 우리. 자, 이렇게 할게요. 자, 석탄 열심히 만들고 있죠? 이러면 됐어요. 자, 여유 시간 동안 나무가 만들어질 때까지 좀 버티면 될것 같아요. 이 놓고, 이쪽이 빨리 건설이 돼야 됩니다. 어, 됐네요. 자, 이거 속도 좀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, 우리. 추워 죽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. 아, 이번 겨울만 좀 버티면 될 거예요. 아 그러고 보니까 벽돌 제 벽돌 쪽도 석탄 많이 필요하죠. 이거 잠깐 끌게요. 오잇, 이렇게 합시다. 얘는 필요 없죠. 내비두고 아이고 지금 얼어 죽는 사람들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좀 기다리면 돼요. 어차피 저희가 사람들 계속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거 버섯이 문제인데 음 어찌하면 좋을까? 돌도 모자르고 자, 어찌하면 좋을까? 이쪽에 광산 지어졌니? 아, 아직 안 지었네요. 광산 하나만 더 지을게요. 자, 마인 고른 다음에 여기서 이녀석을 만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할게요. 자, 겨울이 지났으면 이제 추위가 사라졌으니까 석탄을 많이 안쓸 거예요. 이럴 때 최대한 많이 좀 축적을 해놔야 돼요. 물론 제가 수입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고. 자, 나무 수입을 합시다. 우드 있죠? 300 이렇게 할게요. 아 필요 없는 것들만 나오네요.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, 그쵸? 자, 수입 30 올리는 거 없애버리고 이건 좀 나쁘진 않은데 자, 이런 건 내비둡시다. 자, 여기서 고기 열심히 챙기고 있죠? 이거 좀 기다리고 조만간 돼지 농장도 만들겠습니다 그한 다음에 피그 렌지 이거 아마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먹는 게 많이 필요하니까 목축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뭔데 집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나 이거 이건 큰일 난데 먹을 거 신경 써야겠죠 이제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쪽 부근은다 나무를 뺄게요 자 이렇게는 나무를 베는게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시를 내립시다 그러고 난 후에 이런거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일합시다 이거 자 빨리빨리 나무 배워 주시고 시간이 없어 요 이것도 고기 얻어야 되니까 그거 빨리 해 주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리가 빨리 되죠 자,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둘게요. 알아서 떠나라고 합시다. 그, 그리고 이쪽에 밀이 생겨나고 있죠. 반대쪽에 밀농장도 좀 만들게요. 이하 있죠? 자,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도 98%도 만족합니다. 자, 이렇게 지진 내릴게요.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외어하우스를 만들게요. 외어하우 있나? 여기 없죠. 아 인더스트리 쪽에 있었나? 이거 좀 확인이 필요한데? 봅시다. 아니에요. 여기가 아니에요. 일단 이거 없앨게요. 일단 먹을 거에만좀 신경을 많이 쓸게요. 자 이쪽도 다 뱉죠? <웃음>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? 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 떠나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집을 좀 추가로 지을게요 그때는 이미 먹을 거라던가 그런 게좀 안정화가 돼 있는 상태여야지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동안 집은 늘리진 않을 거예요 자, 빨리빨리 다 나가시고 잠깐 와이 와일... 음... 여기서 팔아야 될게 뭐가 있을까? 행복도는 유지가 가능하니까 이거 그냥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두개 챙길게요 자, 외화업수 있죠 여기 지금 가득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 건물을 하나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일단 이쪽에다 짓고 여기다 지정을 시킬게요. 너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합시다. 어 드디어 나왔다. 자 봅시다. 다섯 번째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죠. 매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거예요. 가마도 올리는 그런 거겠죠.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돈 가지고 사야 되는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입을 먼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합시다. 자, 노직투오피스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그 전에 좀 지정을 해야겠죠. 자, 여기다가 아니지 자, 우리 효율을 많이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<웃음> 최대한 적은 밀로 최대한 많은 밀가루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입시키는 게 맞아요. 이렇게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어 윈드미를 하나 더 구입을 할게요. 자윈드미 하나만 더 구입합시다. 근데 효율성이 낮네. 그럼 반대쪽에다 지어야겠죠. 이런 거는 뭐 감안을 해야지. 자 여기다 찍겠습니다 여기다 찍고 길을 연결할게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 우선 순위 올립시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자 계속 집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커버가 안된다. 겨울이 왔으니까 석탄 많이 있을 건데 별일 없게 빌어야겠어요. 그리고 지금 돌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자 이거 좀 올릴게요. 생산 속도가 너무 구린 것 같아. 이거 왜 맞는 사람 없니 이거? 자 추우니까 다운그레이드가 되긴 한데 뭐 이거는 감안해야 되고 나중에 이쪽에다가 마켓을 하나 만들게요. 음메리슨 메이크 말고 와우 자 이거 하나 구입합시다. 꽤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한번 해봅시다. 그리고 서비스 와이스드 카드 하나 더 구입한 다음에 이 오피스를 여기다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.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자 이렇게 합시다. 야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돼. 우리 배고파. 일단 농장을 좀더 만듭시다. 마켓도 좀 필요하긴 한데 돌이 부족하구나 이건. 또 여기다 지어야겠다. 이렇게 놓고 우와 다들 떠나고 있죠. 이게 뭐 아시겠지만 집이 다운그이드에 대해서 그래요. 좀만 버텨야 돼.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. 그건 좀 기다리면 돼요. 돌을 구입할까? 돌을 구입하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한데 한번 해보죠. 돌이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좀뭐 많이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거 있죠. 추운 아이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돌아다니면서 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줄게요. 왜 여기는 만들지 않는 거니 이제 만들기 시작하네요. 피그렌치 하나만 더지시다 음, 우선은 이쪽에다 하나 찍고요. 됐 자, 여기서 빠른 속도로 옮겨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죠. 밀하고 밀 파우더하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. 빵이죠, 브레드. 자, 이렇게 합시다.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. 아, 그래. 이쪽에다 옮기면 되겠네. 이렇게 할게요. 얘도 마찬가지예요. 그 위치를 좀 잘못 지었구나 내가. 자 이거를 파괴시킨 다음에 위치를 좀 옮길게요. 얘를 여기다가 짓는 게 맞아요.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. 자 이쪽에 괜찮은 물고기 자리가 있나요? 118% 어 이거 괜찮죠? 길 연결합시다. 자 이런식으로 연결하고요 먹을게 부족해지기 전에 얘가 좀 빠르게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도 어느새 정리가 됐고요그 다음에 광산을 만듭시다 저희가 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광산 찾아볼게요 네.. 예, 없죠 터반이나 지읍시다 헉. 잘못 샀어요 버려야겠다 자 이쪽에다 계속 밭을 만들게요. 자 이렇게 찍고 여기도 밀 우선순위 올리고 됐. 그 다음에 내거는 뱅크일것 같은데 뱅클 크 한번 해봅시다. 자 돼지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. 이제 먹을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해요. 야여기 많이 저장돼있죠? 자 외화 스는 여유 있을 때 계속 만들게요. 이렇게 이쪽에도 외화 스 하나 만듭시다.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. 아 효율성이 떨어졌죠. 아이 아이를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이거 파괴해야 돼 겹치지 않게 해야 돼요. 그 이렇게 지어야겠죠 헤헤 머리가 아프죠.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다 지을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아! 보세요. 다시 효율성 올라갔죠? 여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. 손순히 올리고 이쪽에다가도 밭을 만들게요. 계속 빵이 중요하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게요. 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만한 게 뭐가 있을까? 이런 건다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있죠? 자이아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거 다시 재가동 시킬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킵시다. 이렇게 하고 음 열기 먼저 올릴게요. 얘도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자 최대한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. 여기도. 이쪽도 하나씩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. 일단 다섯 명 사는데 위주로 먼저 업그레이드를 합시다. 음, 여긴 된거 같고. 네 명, 다섯 명. 헉! 다운그레이드. 미안하다. 자, 내년엔 따뜻해지고야. 아, 돌이 이제 다 썼죠. 수입을 할 예정이니까 좀 기다릴게요. 음, 아무래도 빵 맞는 속도가 너무 더딘데. 메이커리를 여러 개 지을게요. 자, 이거 하고. 이 아이 있죠. 이 아이를 여기다 짓겠습니다. 그냥. 하나. 돌려. 베이커리. 없고한번더 돌릴게요. 와이드 카드. 그래. 여기서 베이커리를 뺄게요. 여기있다자이 녀석을 지읍시다. 이렇게 지어야 되나? 이렇게 지을게요. 자 여기 우선순위 올리겠습니다. 지금 밀가루는 많기 때문에 빵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돼요.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. 자, 이거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, 그 다음 마을도 벌목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거주민들이 살고 있죠. 그게 좀 걱정이에요. 어쩌면 좋을까? 집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러면. 그럼 집은 이쪽에다 만들겠습니다. 쭉라인에다가 만드는 걸로 할게요. 이 하고 여기 지어졌니? 안 지어졌죠? 자, 이렇게 짓고 아, 이쪽 마을은, 그래요. 좀더 지을 수 있어요. 여기 안 되고, 이쪽도 안 되고, 여긴 되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지을게요. 자,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. 이렇게 할게요. 빵 생산 속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볕집도 많고, 밀가루도 많거든요. 자, 여기 집 만들고 있죠? 자 이쪽 일단 건설되고 이쪽도 건설되면 저기는 이주민들 받을게요. 고기가 열심히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쉽지가 않구나. 자 차콜번호를 좀 찾을게요. 지금 생각보다 석탄이 많이 부족해요. 그 이유는 알것 같아요. 왜냐? 저희가 지금 석탄 광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긴 해야 돼요. 좀 많이 슬프죠? 자 아, 이런거 고려해서 이렇게 찝읍시다. 한절 쏘는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얘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차콜 나무 나무 나무 어디 갔어 나무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지? 그래 이런 거 옮깁시다. 이렇게 할게요. 자한번더 돌리고 괜찮은 게 있나? 이거 필요하고요. 이것도 필요하고 얘는 나중에 찾을게요. 아 이것도 필요한데. 일단 나중에 합시다. 차콜 번호 하나만 더질을게요이 아, 녀석은 여기다 짓겠습니다. 그리고 벽돌 공장 있죠. 이것도 만들긴 해야 돼죠 저희. 어디다 짓는 게 좋을 것인가. 근데 이쪽엔 길이 없죠. 그러면 이렇게 져야겠네요. 됐어요. 그리고 이쪽에 베이커리 하나 더 짓던가? 하면 되겠죠. 찾아봅시다. 자 이거 누른 다음에 여기서 베이커리 찾고 베이커리 여기다 지은 다음에 길을 만들겠습니다 음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극장 극장을 할게요 자 극장을 선택하고 그래 뱅크 역할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입을 할게요 디스크립션을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우선순위 올리고 뱅크 아 좋네요 이거 2레벨 이상인 주거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너좀 쩌는구만 원래는 여기다 짓는게 맞긴 해요 여기다 짓는게 맞긴 한데 그래 이거 부실게요 훠잇. 미안하지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이쪽에다가 얘를 지으면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집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대신 음 됐어요 딜리버리 타겟 여기다 지정할게요 자 이제 도구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다시 재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자3 지정하고 철광석은 많으니까 일단 내 둘게요. 그래 이것도 빨리 짓자 아무래도 먹을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죠? 흠... 음, 좀더 베이커리 늘려야 될것 같아요. 쌀포대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생산속도가 더 돼요. 자 일단 사람들 받읍시다. 여기 있는 거 구매, 구매를 하고 됐어. 그리고 이거 있죠? 이게 중요한 거예요. 밀가루를 최대한 만들 수 있게 뽑아버릴게요.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나무들 다 베어버려요. 그냥. 자, 그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. 여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없으면 아 너무 적어요. 그냥 베어버릴게요. 답이 없네. 자 이렇게 베어버리겠습니다. 자 일단 한 번에 위기가 좀 찾아오긴 했는데 어떻게든 잘 버텼고요.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아 먹을 게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 열매들 자랐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거감안 합시다. 감안하고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베이커리도 좀 최대한 많이 지어놓고 얘는 여기다가 베이커리 하나 더 줍시다. 야이를 여기다 하나 짓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녀석 있죠? 이 녀석을 하나 더 구할게요. 이렇게 왔 다음에 웨하우스 여기다 하나 짓고 밭을 좀더 지읍시다. 이쪽에다 지어야겠죠? 됐어. 자 밀을 여기다가 재배를 시킬게요. 그래도 빵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. 그쵸? 좀 신기합니다. 자 콜버너, 차콜버너 이녀석은 계속 지어야 돼요. 저금 차콜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유있을 때 업그레이드 시켜야죠. 됐어.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. 지금 235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테크트리를 다 타진 못했어요. 보시면 몇 시대를 더 가야 돼요. 7레벨까지 가려면 제가 좀 챙겨야 될게 많은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아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자, 어찌됐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.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뵐게요.